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고 있는 세진화스텍의 정준영이라고 합니다. 그, 저는 그 고고테크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철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해파스의 조영철 대표라고 합니다. 어, 최근에 개발한 자, 제품은 진동이 발생하는 곳에서 풀림 현상을 방지하는 풀림 방지용 볼트너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R&D 개발로 해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은 무인 자동차나 드론에 꼭 필요한 부품인 초경량화 부품입니다. 대부분 어떤 수입이라든지 무거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드론들이 오래 비행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되는 경량화 부품인 알루미늄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IoT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서버 다양한 어떤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고 을 있습니다. 당사는 소스 양념류 조미료를 제조하여 국내 프랜차이즈 및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어, 2017년도 초에 개발을 해서 어, LG 이노텍의 1차 밴더에 들어가는 제품들인데요 어, 배터리의 모듈팩에 들어가는 너트입니다 일반적인 볼트와 너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아주 많은 경쟁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틈새 시장인 그리고 현재 최근에 이제 진행되는 전기차용 부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블루오션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그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지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 부품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볼트너트 부분에서 한 20년 가까이 개발하는 쪽에만 근무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외 전시회나 국내 전시회를 가면서 그 해외에 여러 가지 어떤 우수한 제품들을 봤고 전망이나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크게 발전을 하리라고 생각을 해서 한 1년 반 전서부터 개발을 했고 올 12월에는 달 포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부터 이제 양산에 적용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전기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고 드론에 들어가는 경량화 부품들 이런 특정한 요소의 부품들로 어떤 틈새시장을 공략하여서 1인 기업이라도 성공을 할수 있다는 그런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LS전선에서 생산 관리 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알코아 코리아라고 하는 현재는 그 업체에서 알루미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그런 원재료를 가지고 그 볼트나 너트를 생산을 하는 냉간 단조 업체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의 어떤 큰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는 현재 새로운 저의 어떤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넘게 근무해왔던 근무처를 이제 그만두고, 새로이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지난 4월 3 0일까지 회사를 다니다가요. 5월 1일자로 이제 퇴사를 하고, 여기 그 지금 이 칠곡군 한정연 매니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교육도 받고요. 어, 그로부터 한 2개월 정도 후인 7월 달에 사업자 등록을 시작을 하고요. 이제 그 전에 그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한 1억 정도의 그 운전자금을 그 사전보증제도를 통해서 마련을 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엔지니어 출신이다 보니까 어떤 경영 및 마케팅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더라고요. 초기에는 무조건 물건을 잘 만들면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부분보다는 그잘 만들었는 부품을 어떻게 파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창업 공간에 가서 여러 가지 마케팅 및 경영적인 어떤 교육을 받는 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어, 자금적인 부분들은 어떤 개발을 하면서 소요되는 지원 사업을 투, 통해서 충당을 했고요 그 사이 사이에 어떤 부족한 부분은 은행의 어떤 자금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그 충당을 하였습니다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쪽 센터에서의 지원해 주는 창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강의들이 많이 도움이 됐고요.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정부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원 마련 이런 것들을 뭐 진행할 수 있는 뭐 저는 50대입니다. 50대로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도 창업을 할때 사실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조금 더 빨리 해야 되잖아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칠곡 중량년 센터는 예비 창업자에게도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도움을 받았었으면 하는 게제 생각입니다. 절대 혼자서 이게 지식을 알수 없습니다. 전문가를 이용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칠곡중년센터에서 그 제공해 주시는 전문가분들이 저희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도와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배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에 창업을 했었을 때 제가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찾는 부분들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런 창업 보육센터에 입주를 해서 그 창업 공간 그리고 이런 창업 공간에서 그 같이 출발하는 여러 동료들이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엔지니어 출신인데요. 세모 관련 부분들 많이 어졌고요 경영 부분도 많이 어졌고 가장 어려운 건 뭔가요.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그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대학에서 졸업생들은 취업할 곳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같은 회사 이렇게 오셔도 많이 그 기술도 배울 수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은데 학생들은 이 지방보다는 좀뭐 서울, 경기, 외지 쪽을 빠져나간 쪽을 너무 많이 원해가지고요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일단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이저 같은 경우에는 저 사무실이 금호공과대학 내에 그 창업 보육 센터에 일단 입주해 있는 상황이고요. 링크 사업단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업과 학생을 이렇게 연계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 그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학생들 멘토링을 한다든지 하면서 학생들과 어떤 유대 관계를 먼저 쌓아놓고 이제 내년 초에는 이제 그 신입사원을 좀그 채용을 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끈기인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일을 할때 자신이 나태해졌을 때 그거를 깨우쳐 줄 사람이 사실상 주변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고정적으로 해서 꾸준히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은 어떤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제가 생산은 하고 있지만 저보다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 많이 알아서 그런 부품을 국내에 모르는 이런 업체한테 공급을 하고 싶고 생산 플러스 유통이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업체로서 키워나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어, 저는 일단 그 1년에 한 명씩만 그 젊은 친구들을 일단 직원을 채용을 한다라는 이제 좀 작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과 평생 같이 갈수 있는 그런 회사를 꿈꾸 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새로운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예,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년으로 한다러면 보통 경력이 한 10년, 20년, 그 정도는 지나야 되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기술 그 부분 플러스 주변에 대한 아는 사람들입니다. 혼자 하다 보면 많이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되는 그런 공간 및 창업 동료들을 많이 아는 것이 최대한의 어떤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중년 창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은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면 누군간 도와주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무조건 본인이 혼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서 나가야 됩니다. 혼자서 못하는 부분은 주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적인 네트워크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 기존의 그 정부의 어떤 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보면요 39세 이하의 청년 위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뭐 저도 그 30대 이하에 한번 창업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려움이 뭔가 하면요 여러 가지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사를 운영을 한다든지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었거든요 다시 지금 시작하는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대표자의 기술적인 역량, 사회적인 역량 얼만큼 관련 분야의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업의 성공 요소가 아닐까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요. 사실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되는 건또 되더라고요. 어렵긴 해도 가능하니까 한번 도전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현재 그 칠곡중량년센터의 회원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초보이지만 예비 창업자에게 뭐 한마디 드리자면 창업을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비 창업자로서 시작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화이팅!